내 차는 내 관련된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타고 계시는 차는 어떤 색상인가요? 또 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시면 어떤 색상으로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때 성능, 디자인, 가격,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되는 게 색상이지요. 여기서 재밌는 건 자동차의 색상이 교통사고율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색상의 차가 가장 사고율이 높을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다 아 동티뷰 그럼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색상을 가장 선호할까? 전 세계에 50개의 공장이 있고 150년 이상 페인트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페인트 글로벌 업체인 엑솔타라는 곳에서 전 세계 각국의 자동차 색상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색상에 비해서 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물론 색상을 선택할 때 중고차로 되팔 때 감가가 적은 흰색과 검은색 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작용을 했겠지 그런데 세계 각국의 자동차 색상 선호도에서도 평균 38% 정도로 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자동차 색상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 동티뷰? 역시 자동차 색상별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자료에 의하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이 25%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야 반대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적게 나온 색상은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들이 노란색인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된 거겠지 그럼 왜 색상에 따라 사후율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 알아보니까 색상은 진출색과 후퇴색으로 구분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생소하지? 진출색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위치에서 배경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 반대로 후퇴색은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진출색의 대표적인 색상은 흰색, 빨강색, 노란색 등이 있고 반대로 후퇴색으로는 파란색, 녹색, 회색 등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자동차는 실제 크기보다도 작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파란색이 훨씬 작게 보이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가 앞에 있는 파란색 차는 작게 인식이 돼서 차량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급정거할 때 추돌하기가 쉽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물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착시 현상 때문에 사고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줄게.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것이 C글래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터키로 블루 색상이라고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갈 가장 신선한 색상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엑솔타의 발표가 의미 있는 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는 블루 계통인 밝은 펄 계통의 C글래스 색상이 반사도가 높아서 레이더의 감지가 가능해서 가장 알맞은 컬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차세대 칼라를 이끌게 될 색상은 블루 계통의 색상이 될 거라는 거지 재밌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내용 도움 좀 되셨나요? 이제는 차량을 구입할 때 성능, 디자인, 가격,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지만 차량의 색상이 나만의 만족이지만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차량 색상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